다댕는데요 와타시아 한국대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카메라 체크 1 2. 슬레이트부터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으아! 네, 여러분. 오늘은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두 대나 설치하고 촬영을 하냐면, 여러분들께 눈썹 스크래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어, 우선 간단하게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응, 음, 음. 전동? <웃음> 이 전동 눈썹 칼이랑, 이거. 이 제트 스트림 볼펜. 이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눈썹 스크래치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?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눈썹 스크래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! 거울도 있어야 되는구나! 거울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울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볼펜도 다 있잖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전동 눈썹 칼 심지어 제 거는 지금 이 스위치가 고장 나서 빠져요 그래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안 대고 있으면 켜지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눈썹 칼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마 한 8,000원에서 10,000원이면 살수 있을 거예요 8천원에서 만원이면 살수대첩. 어쨌든 이 눈썹을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오늘 두 줄을 낼 거거든요.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 눈썹에 땜빵이 있어요. 구멍이 있습니다. 구멍 아, 안 보여. 잘 보시면 네, 구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땜빵을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. 이걸 뭐라 그러지? 장단 승화? <웃음> 아무튼, 땜빵을 같이 스크래치 내버리고 옆에 한 줄까지 더 내서 아주 그냥 개 멋있는 스크래치를 오늘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하는 방향으로 볼펜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한번 일단 볼펜으로 그어볼게요 가끔 볼펜이 안 그어질 때는 이렇게 손등에 그어주면 은 어? 볼펜 안 나오나? 하면은 기지이잘 나와서 손등만 더러워지더라고요 약간 요 느낌? 지금 이렇게 한 줄을 그었습니다 보이시나? 조명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? 오늘 굉장히 사납게 생겼네요 제가 저는 원래 사납지 않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자국에다가 그냥 이거를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얘를 그냥 이 자국이 그대로 싹 갖다 대면은 그냥 오늘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대로 갖다 대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갖다 댔습니다 살짝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여기 눈썹들이 다 잘린 거 보이나요?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갖다 대면 끝난다는 건 장난이고 갖다 대고 조금 움직여 주거나 뭐 옆에 가서 한번 더 갖다 대 주거나 이렇게 좀 두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연하게 나서 김연아 씨가 생각나네요 자 벌써? 한줄이 그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? 지금 볼펜 거같고 약간 티가 안나는데 볼펜을 한번 닦아볼게요 휴지가 왜 침대에서 나오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안 궁금해요 자 보시면 벌써 눈썹 스크래치가 한줄이 났습니다 벌써 굉장히 말안 듣게 생겼네요 보이시나요? 괜찮은데? 멋있는데? 네 심지어 또 제가 머리가 지금 장발이라서 모자를 벗으면 약간 일본 양아치 느낌이 날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기세를 따라서 한 줄을 더 바로 긋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다 하나 더할거예요또또 또 볼펜이 안나오는데 손등에다 그으면? 바로 나오죠? 아 어, 지금 좀 못생기게 긋긴 했는데 어쨌든 볼펜을 살짝 그었거든요 빠르게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두줄낼 때는 평행하게 그어줘야 돼요 안그러면은 저거 옛날에 한 것처럼 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닦아볼게요 잘 됐나? 네 여러분 벌써 눈썹 스크래치 두 줄이 났습니다. 근데 이두줄 지금 너무 띄어져 있거든요? 좀더 붙여볼게요. 여기를 조금 더 깎으면 돼. 됐다. 좋아 좋아!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군요. 어,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용의 눈썹이라서 여기가 서있어요 위에가 이렇게 쓱 올라가 있거든요 눈썹이 그래서 지금 스크래치 된 부분 여기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여기만 살짝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냐 여기 위에를 살짝 내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좋구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자 이제 나머지 조금 더러운 부분들 있잖아요. 여기 끝에 끝 처리가 아쉽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만 그냥 이걸로 된것 같은데? 네, 좀긴건 잘랐습니다. 이제 이렇게 눈썹 스크래치 두 줄을 완성했습니다. 눈썹 스크래치를 내면 일단은 비니 같은 건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왜냐하면 나의 눈썹을 잘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잘 어울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모자를 벗고 머리를 묶어주면 저시한간코니데네 <목소리>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눈썹 스크래치 두줄 내기 완성한 것 같습니다 아 어, 깔끔하네요 오랜만에 눈썹 스크래치 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눈썹 스크래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눈썹 스크래치 내놓고 지금 한두달 동안 기다렸어요 눈썹이 초기화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눈썹 스크래치 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눈썹이 빈 상태로 시작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썹이 꽉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눈썹을 채운 두 달짜리 콘텐츠니까 어 여러분들 이 영상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음,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웬만하면 구독해달라고 말안 하는데 음, 오늘은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는 겁니다.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이쁜 눈썹 만들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